그 전에 받은 사랑의 반이나도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길 사랑해요 이제 알아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거죠. 내 인생에 하자 내가 먼저 사랑할게요 나 하나만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또 사는 거죠 잘할게요 네일더 사랑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해요